Shoot the moon, ah, ah. Shoot the moon, ah, oh, ah. Oh. 항상 깜깜해진 찬문 밖을 바라보며 넌그저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왠지 촉촉하게 일렁이는 듯한 그 눈빛 일렁이는 너의 눈빛 슬퍼 보여 이곳을 벗어나 대전 멀리 떠나버리자 you don't need to worry 자유롭게 날아가 저기 구름 위로 fly 아름다운 달빛이 널 비출 때까지 Let's run away now yeah. 내 손을 잡아 이 순간을 절대 놓치지 마저달은 넘어서 어두운 이 밤을 넘어서 널 데려가 줄게 나만 따라오면 돼 저기 저달은 언제 저 밑으로 벗어던저 And let's fly 걱정하지마 이제 네니에 내가 있어 어디든 니지 아니지, 아니지, 아니지, 아상지 아니지, 아니지, 아니지, 아니지, 아니지, 아니지, 아니지, 아니지, 아니지, 아니가 원하던 그대로일 거야 저 달을 넘어서 어두운 이 밤을 넘어서 널 데려가 줄게 나만 따라오면 돼 저기 저 달을 넘고서 함께 별속은 헤엄쳐 아무도 모르게 오늘 밤이 모두 다 지나가기 전에 그 o t Whenever you want, whenever you want 너와 나 함께 있다면 찾을 수 있어, 찾을 수 있어 우리 들만의 universe